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심을 할때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하게 되죠. 그렇게 내린 결정이다 보니까 결심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을 거고요.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연애를 하면서도 이런 결정과 결심을 하게 될 때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나 혼자 살아오면서 했던 결정과 결심의 방법으로 연애에 있어서의 결정과 결심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잘안 해주는 것 같고요. 예전처럼 애정표현도 잘안 해줘요. 이해해보려고도 했고요. 내가 먼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노력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을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오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젠 그만하자는 결정과 결심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나 나름은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도 말이죠.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이 결정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나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요. 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 결정은 항상 실패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결정을 믿기로 해요. 근데 이미 나는 오류를 범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했던 결정과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난 몰랐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결정은 요나 혼자만 했던 게 아니고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빨간색을 선택할까? 파란색을 선택할까? 이런 결정은요.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이 일치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빨간색을 선택했다면요. 파란색에 미련을 두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그 선택의 순간에는 살짝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한 이후에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온전히 나라는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합의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늘 그랬듯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의 결정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연애에서의 결정은 내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전개가 뒤에 숨어 있어요 내가 여러 날 고심하고 결정했던 것을 내 상대에게 통보했어요 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물론 내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해올지도 예상해 봤고요 하지만 내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예측했던 것은요 어쩌면 막연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 주요한 결정은요. 이 상대와 헤어질까 말까였고요. 그 결정 통보 이후에 내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상상했던 것은요.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자기 결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도로 예상해 본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내가 몇날 며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 그러자. 또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라고 말해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많이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구나.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수 없을까? 사실 여전히 너 사랑하는데 나 후회가 많이 되네. 표현해 주지 못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넌늘 이런 식이야.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나요 내가 분명히 결심하고 말했는데요. 내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내 기분이 달라져요.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는요. 내가 한 결정이 참 잘한 결정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답은요. 내가 되게 미안해지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대답은요. 내 결정을 번복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태 난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쭉 밀고 나갔어요 그것처럼 이 연애에서도 내 결정을 쭉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고작 상대방의 대답 한마디에 내가 휘청거리네요 그럼 난 도대체 왜몇날 며칠을 고민했던 걸까요?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혼자 살아오면서 했던 결정과 결심이랑 연애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결정에는요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내 상대방이 상호작용으로 하는 게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어쩌면 반쪽짜리 결심과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상대방과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보겠다라고 시간을 가졌던 건데 사실 그 시간에 결정과 결심이 필요했던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좀 잘해주기를 예전처럼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랬던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는 결정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번복될 거면서요 가끔 내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결정과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번 결정하면 안 받고 난한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근데 이 말도 요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착각으로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이 말에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많이 아파하죠. 여러분들도 내 상대방에게 통보할 때요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바뀐다고요. 분명히 내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말했지만 정말 내 결정은요. 번복될 일이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이걸 비추어 보면요 내 상대방이 아주 확고하게 나에게 던지는 상처되는 말도요 되게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아파할 필요는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말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나를 절망의 늪으로 더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결정에는요 분명 그 순간에 내 기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해요 상대가 나를 미친듯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갑자기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상대가 나를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는 평생 가야겠다 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내가 하는 그 결정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상대방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피동적으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내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 나름은 진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어필하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결심과 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고 결심을 상대에게 통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후회되는데도 불구하고 억누르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렵게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결정이 번복되고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거든요 또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 모질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혹은 상대가 나에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내 결정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휘청거리는 것 같다고. 너무 속상해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연애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도 연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와 그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 마음도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